예, 저는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임민석 교수입니다. 서울시는 어, 서울시가 가진 정보, 어, 서울시가 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직접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직접 프로그램을 해서 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시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등록하면은 다른 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어,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수 있는 다른 어,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가그 소프트웨어를 모바일 플랫폼에 얹어서 누구나 쓸수 있게 어, 만들어 드립니다. 어, 플랫폼 에 올라간 앱은 어, 서울시가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한 앱이 될 겁니다. 이 아래 자막이 지나갈 텐데요. 그 자막에 어, 모바일 플랫폼 접속하셔서 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등록하시고 또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해 보시고 직접 소프트를 만드셔서 올리시면 어 다른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앱센터 김교호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 함께 서울 앱 공모전 온라인 평가를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서울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웹사이트 및앱 페스티벌 기간 내 행사 보수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수행한 시민평가단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2015년 함께 서울 앱 공모전 최종 진사 진출작 27개 작품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평가 기간은 2015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